이렇게 꽃에다가 돈을 <웃음> 끼워서 <웃음>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오늘은 5주 2일차입니다. 입덧은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고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속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간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간 으슬으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명을 지었는데 태명은 둥둥이로 지었어요 배 안을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무난한 둥둥이로 지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아 올해구나 올해 초부터 요 일본 원서를 번역을 했었잖아요. 올해 초에 한두달 정도 했었는데 어, 내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있으신 말이에요. 약간 마음을 좀 치유해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 책인데 원 제목은 고코르가 하레르 고토바 라고 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목을 살짝 바꿀 예정이거든요. 후보가 두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책 제목을 정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제목 2라는 안아주는 말들 이게 원죄고요. 부재가 불안이 익숙한 사람을 위한 심리학.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은 미처 어른이 되지 못해서. 부재는 정신과 의사가 건네는 자기 돌봄의 심리학. 커뮤니티에 투표 올려둘 테니까 거기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거를 또 준다고 해요, 저희 출판사 측에서. 좀 힘들고 상처받고 막뭐 삶이 힘드신 분들이 읽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막 번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치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음. 응. 아무튼 간에 투표 올려둘 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죽은 한 본죽 기준 1인분에한 4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본죽이 워낙 포장량이 많다 보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건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친구인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콧물이랑 그 지, 지, 기침이랑 재채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오늘도 아예 못자서 아, 그리고 친구가 츄파춥스를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입덧에 사탕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집에 사탕이 한2 0 0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코트를 보냈습니다. 어. 아, 커다わかわかるかるまあ合わせ의 기준. 네아 예를 들면, 선을 휘카나 근데 니고 나니가. 선을. 그래군 속 미식미식거리고 배 아픈 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불안해가지고 한번더 해봤는데 테스트를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또 나왔습니다 키위가 옆선에 좋다 그래가지고 키위를 주문을 했습니다 음 맛있다 아빠 퇴근하고 오면 자나? 아빠 웃 거야? 오늘은 5주차 4일인데 서브웨이 먹고, 드디어 둥둥이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남편도 반차 쓰고 집에 왔어요 엄청 살찔것 같아 맛있긴 하다 내 거는 오트빵에 소스 하나도 안들어가 음. <웃음> 나 진짜 한게 없으면 진짜 웃기겠다. <웃음> <웃음> 세상에 다얘기하는데 <웃음> 다시 만들어야지 그럼 뭐.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임신이 얘기 <웃음> 남는 응. 게. 우리 왜 이렇게 빨리 됐지? 많이 건강한가 <웃음> 남편분도 벽에 있는 모니터 보세요. 왼쪽 벽에 네. 여기에 자궁이에요. 거 보여요? 임신낭 이렇게 커졌고, 이게 나낭항이 보이는 거고, 어, 여기까지는 아직 안 보여요. 어, 음. 네. 이 정도면 이제 5주가 된 거예요. 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웃음> 정상 임신은 맞고, 다음 주에 나낭 옆에 신장 뒤에 확인할 거고, 그제확인 네. 되면 정확한 예정일을 다 날려드릴 텐데, 일단은 5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끔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아, 번갑시다이야기도잘 태어나기로. 스티커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이런 거 있고 일기2태명을 응. 적자 아기태명 둥둥 <웃음> 너무 작다 진짜 코딱지 같아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을 수 있겠지? <웃음> 오늘은 애기가 너무 작아서 심장 소리를 못 들었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심장 뛰는 것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예약을 하고 왔어요. 보자고. <웃음> <웃음> <웃음> 동요 썼어. <웃음> <웃음> 오늘은 5주 5일 차입니다. 아침 일찍 어머님께서 음식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은 전복죽이랑 가리비 젓갈로 먹을 거예요. 속울렁거리은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의사쌤도 입맛 없어도 꼭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왜 아. 찍어? <목소리도> 오늘 회사에서 많이 바빴어? 아유 집에 와서 계속 집안일하고 밥하고 밥이나 배불라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고 겁나 크다 자기 얼굴보다 크다 그거보다 큰 얼굴이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 씻어야 뭘... 된다니까? 원래도 잘 챙겨는 줬는데 임신하니까 더잘 챙겨주네 좋네 원래 잘하거든 이거 원래 잘한다고 이제 저녁도 소화 잘 되는 걸로만 먹어야겠다 죽이나 부드러운 빵 같은 거 응. 그 이제 토할 때눈 잠그지 마라 도와줄게 싫어 그거 어떻게 다 보여주냐 나좀 해야 되는 거까지 다 없겠는 아, 괜찮을까 그냥 토하는 거 괜찮다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하면 다안 좋다니까 걔네 또문 닫아놓고 혼자 막 힘들어 하지 말고 좀하려다뭐좀 뭐 먹고 자 먹었다 뭐나 메로나 더 했어. 가좀 나오나? 그냥.. 되게 잘 먹는데 이 사람 <웃음> 잘 먹고 토하고 계속 그런가 봐 나랑 비슷하네 계속 나네요. <웃음> 감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임신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미열이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아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6주 3일차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토했더니. 몸에 뭐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나마 들어가는게 과일이라서 아침부터 키위를 먹으려고 잘라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진짜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아침에 키위 잠깐 먹고 나서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10시간 넘게 그리고 남편 퇴근해가지고 불고기 버거 롯데리아에서 사와가지고 딱 절반만 잘라서 먹었는데 그 절반도 방금 모조리 다 토하고 지금 속을 좀 달랠 겸 레몬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웃음> 아무튼 내일은 애기 이촌파도 보고 심장 뛰는 거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간 김에 입던 약도 좀 처방을 받고 아팔아파서 카메라를 들힘도 없네. <웃음> 약 처방을 안 받으면 일상생활이 아무, 아무것도 안 돼서 밥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 약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덧 심할 때 체중이 빠지잖아요. 애기는 지가 아서 커요. 엄마가 일주일이 많이 빠져서 체중이 뭐 2kg, 3kg 빠져도 애기는 잘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애기 날 때까지 딱 2kg 늘었어요. 아기가 4kg 그러어요 왜냐면 여기는 안아고 옆으로 키우면 여기에 있고요. 목... 이렇게 아... 음, 깜빡 깜빡 벌물고 신장 네. 아... 자, 요 크기를 재면 정확한 임신 조치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여기 크기는 0.72cm 아... 6주 사이고요 네. 예전이란 7월 8일 아... 보통 100기 이상인 정상인데 112일 아... 다음으로 오면 머리몸통 팔날까지 생길 수있 아... 여기. 삼이합니다감이합니다삼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다 네. 이다고다이다이가잘이다이다다다이다 <웃음> <웃음>